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주세 깊어 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볼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주세 영선에고 온 저라 우리 작은 보리꽃서 고만바다 빛추세 물에 빠져 장니 추세.